이거 <웃음> 이거 뭘까? 파 마마 파파 세계 명작 빨간 모자 투기다. 어. 빨 어떻게 말하는지 듣고 그걸 쓰는 거야. 어 맞아 그런 것 같아. 어디 가는 걸것 같아? 아, 할머니네 집. 이 내용 아는구나? 네, 네. 너 네. 어떻게 할머니 집 가는 거야? 화양 어, 할머니네. 여기야 오, 가서 어떻게 해야하지? 잡아먹혀! <웃음> <다만> <웃음> 누가? 어... 야우! 여, 야우, 늑대가 잡아먹힌다고? 음. 할머니가 잡아먹어, 음. 늑대를?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씹어먹는데 어떻게 잘랐어, 뱃둥이이빨로 피해 다서 목구멍에 들어갔나봐 <웃음> 알마진 인사말을 말해보세요 대단녀와 네, 엄마! 라고 해. 이렇게? <웃음> 잘 <웃음> 지구가 깨끗해지고 이런거에 관심이 많잖아 이화한 읽어볼까? 먼지 개발이 찾아왔어요 땅콩이 마스크 코와 입으로 음. 꼭 막아지 않았네 그럼 마스크 먹을텐데 땅콩이는 종이는 앞뒤변을 모두 써요 맞아요 방을 나올 때는 불을 꼭 꺼야 돼? 안 꺼야 돼? 응 꺼야 돼! 꺼야 돼? 얘 예, 눌러 여기 체크해 동그라미 여기는 엄마가 길어? 어음에 드는 걸로 해야지 그림자 그림자 어뭐그림까지 까지 하는 거야? <웃음> 우와 어떻게 줄무늬가 엄청 멋지다 내일한 거야? 어 전에 했잖아 근데 어, 너무 많이 길어서 나도 볼래 손 이렇게 해봐 응? 아, 나는 몰래. 나도 몰래. 봐라, 봐라, 봐라, 봐. 테리가 보고 싶은 거를 거울에 그려. 나는... 테, 테리도 보고 싶은 거를 그리고. 응? 거울에? 아, 우주에 가고 싶어. 외계인이야? 응. 우와, 테리 진짜 그렸다. 엄마, 엄마야, 엄마. 어깨리도 볼게. 이거 뭐야? 뭘 보고 싶은 거야? 하트, 세상 가고 싶어. 하트 세상을 가고 싶어? 응. 와, 너무 잘 그렸다. 키 대대 히로신고부터 해볼게. 엄마 이거 하고 싶다고. 응. 이거 내용을 보고 하는 거야. 세 번째 그린 거야. 멍멍이. 어, 맞아. 멍멍이. 4번 따라 써봐. 대리 어, 맞아. 3. 그만할까? 아니야. 이거 할 거야. 그래.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테 음... 퍼서 응? 양파. 양파. 어 양파. 양파 써보세요. 피망 토마토, 브로콜리, 오이, 당근, 양파. 정답입니다. 와. 기구멍까지 <웃음> 그렸어? 어, 표. 이거 누군 줄 알아? 응? 이거 누군 줄 알아? 장애리 어떡해? 어, 치 없어. 아, 아 거기. 아, 여기, 여기잖아. 어. 동그라미. 그리고. 치 없어. 엑셀. 어, 어, 아니. 아니, 하지 마. 엑셀. 얜 말이 없잖아. 오, 맞아. 거기 동그라미. 딩동댕 정답 아니야 이거 어, 아니 우리 먹혔다어막 아, 떨려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콩닥콩닥 심장은 콩듬 응? 엄마 내 말이 맞잖아 심장 가운데 있고거어 맞아 엄마가 여기 역쪽에있다아 응. 왼쪽에 있어 약간 왜? 어? 왜? 원래 그래 심장은 왼쪽 가슴에 있어 사이언스 메이커에 있다 어, 도와줘요. 튼튼맨. 저녁밥을 맛있게 야. 먹어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나요? 물어보는 거야.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나요? 내 생일은 네. 뭐한 거야? 얘 예? 생일이 10월, 예? 예? 어 예. 10월 14일. 엄마 얘? 어, 얘. 10 11월 10월 14일. 예. 어떻게 하고. 10. 엄마 얘다 예 얘. 예. 하고 월, 엄마. 하고 14, 엄마, 하고 일. 엄마, 엄마. 엄마 여기는 애들 예해야지손 씻어야지 손 씻잖아 밥 먹기 전에 아니 먹기잖아. 우리 안했어 어? 우리가 하고말안야어 했나요라고 응 그니까 장태리 손안 안 닦았어? 응손안 닦고 먹었어? 엄마가 닦으라고 안 했잖아 찾가와 음, 아이신... 다가와! 예 엄마 다 했어? 예오 잘했어 시원십사 잘했다 너가 머리가 그렇게 길다고? 응 <웃음> 아니 장태리 <웃음> 엄마 다 했어 아 나도 모르겠다. 앞으로 책 열심히 안 읽을게요 앞으로 책 열심히 읽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테리라도 봐